와 리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집입니다. 아리준 아, 동영상 전에 다 봤으면 알아요. 여기 링 있어요. If you didn't watching, I did clean in here. So today is t y e lunar calendar. And we come to the our the grandfather house uh, to have like a end year party. 집집마다 이거가 해야 돼요 와우. 아 <웃음> 어제처럼? 응 우리 할아버지 집집 진짜 이쁘다 그럼 다시 한번 오세요 우리가 같이 밥 먹어 좋지? 한국에서 어. 이제 너무 많아 진짜 춥다 여기가 더 덥지 <웃음> 오빠 아까 펴노기야공통야 <펜> <웃음> 나와 안전 밑에 스트 하우스야. 아. 지 밥 먹어, 굽니까? 굽니까? 굽니까? 굽니까? 굽니까? 굽니까? 굽니놀 굽니까? 요니까 굽니까? 굽니까? 니까 굽니까? 니 this n w h e r e a l l n i i the t e s o u r o 비싼 거야? <드 Scotland> 응, 비싼 거야. 이거가 30반동이야. <드45 ,000원? 드> 어, 좋아 같이 생겼다 진짜. 라이못 건네. 이거 또리애플라스 아니야? 이 아, 너무 지가어가 그거가, 그거 할아버지가, from the north, 음... 여기가 선물이야. 이거 진짜, 이거 해야 돼. 이거 진짜 예쁘다. 이거. 이것도 영어 네임이, 더블라썸인데 마이, 마이, 워이 마이. 마이. 마이. 마이. 이 마이. 마이. 이 마이. 마이. 마이. 마꽃 마이. 마이. 꽃이 마이. 마바나이 마이. 마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금값 원래 껍질 먹는 거 아니야? 응. 봐. 이거 금값 아니라 귤 아니야? 귤. 귤. <웃음> 응, 응, 귤. 먹어봐. <웃음> 금까은 <금가드> 시어. <쉬워. 웃음> 먹어봐. 하시잖아. <웃음> <웃음> 금값은 이렇게 먹는 거 아니지. 응. <웃음> <웃음> <야>, 다시. 다 <웃음> 어려워. <웃음> <더러워. 웃음> 이렇게 먹는 거지. <웃음> 그래. 마있냐아 <목소리> 오빠 엄마 아마 좋아 어머니 아 이거가 다오빅? 다오트음 다오빅? 음, 나 한국 이름도 몰라 영어도 몰라 아유다 응, 클릭 다 이름이야 하하 다오빅? 이거가 페드남 다오빅? 여기가 원래 이렇게 하면은 펜 많이 나여이가 원래 펜 진짜 많이 나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여기 파이 댐 물렸어? 응. 생기야지 <웃음> 여기 어이, 어이 진짜 똥똥이 있지. 음. <웃음> 얼굴 <웃음> 보다. 와, 진짜 여기 리야 나무 오빠 리멤 b e 빠 어, 바, 옛날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나 뭐, 뭐, 뭐, 지 뭐, 진짜 와. 와 so many times they go come here and they really like 와 the fruit 많아 하이씨 엄마 여신 와 이러다 오빠 알잖아 리가 제일 좋아 좋아 <목소리도> 어디 가 공주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많이 먹었어 아니야? 근데 또 먹을 거 찾아. <웃음> 자고. 아유. 어? 아? 잠깐. 안 아, 됐다. 어. 알아 이거? 그이 이팅 하는 거 아니야? 응. 야, 더러워 아니야? 아니거든 먼지 많아 아니야? 나는 아 좋아, 이거. 나스타 아, 아, 음. 나무 음, 알아. 그치? 엄청 큰거 아니야, 자몽? 맞아. 유자? 어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로즈 로즈 애플이구나. 네, <웃음> 아, 여기서 이제 몇 개의 과일 나온 거 있는 거야? 이거 음. 안 돼. 이거 가로제거안 돼. 이리안어 아니 여기 이어 이것도 할아버지 그거야? 응? <놀놀라> 와 얼마나 단지 다인지... 엔트 많아 맞아 <놀라> 찍어줄까? 오빠, 오늘 <놀라> 이거 <사와라> 래야안 <모을래? 놀라> <놀라> <놀라> 예뻐? 예뻐? <놀라> 예쁜데? đ ã s u b c h n h g i m k ấ u b n h i Mì g n h 아, 진짜, 라이브. 예쁘네. 렐레, 렐레? 아니야 예뻐. 예뻐. 아냐, 아냐, 예뻐. 아냐, 예뻐. 아냐, 예뻐. 아냐, 예뻐. 아 just, 1km, 2km, 정도? 마 o r i t y the v 아 l l a g e What's 그 h a t I don't k n o I f y o u I n j o y t h e o I t o I d o n don't d n d n t e d I d k e a I n k d n I d o n I